안녕하세요. 표만든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10월 CPU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어? 선준이 표? 뭐 이거 좀 재미없는 영상 같은데? 아니야. 어떤 거냐면은 어, 여러분이 마트 가면은 팜플렛 받아본 적 있죠? 그 팜플렛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 어, 요번에는 뭐가 싸고 살만하다. 맞죠? 어 이거 10월 CPU 가성비 표도 똑같습니다. CPU 종류 이렇게 쭉 적어놓고 저번 달 대비 가격이 얼마 내렸고 그리고 이번 달은 뭐가 다른 제품보다 아이 같은 성능 대비 가격이 좋구나 라는 걸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표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트판 플랫본다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누워서 재미 삼아보셔도 좋은 영상이에요 어, 보통은 이얘기나거든요 구매하기에도 참 좋은 영상이에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일반, 일단 이번 달은 이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웬만하면 구매를 하지 마십시오 천재님 왜그러는데요 어. 시작하기 전에 앞서 그 썰을 한번 할게요. 일단 11월 4일에 인텔 12세대 출시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저게 M사에서 실수로 뭐 공개를 해버렸는데 저때쯤에 엠바고가 끝난다는 걸 공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은 적어도 11월 4일이나 5일쯤 되면 은 CPU가 판매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한달 아니면 인텔의 새로운 CPU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CPU사는 건 조금 미뤄두는게 좋을 것 같죠 아성자님그 어, 10세대 성능은 어때요? 음... 일단 직접적으로 제가, 제가 여러분한테 성능을 알려드릴 수는 없는데 저도 뭐 엠바고 문서에 사인을 했으니까 여기저기 유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보자면 IPC 그러니까 클럭당 성능은 약 15%에서 20% 정도 향상되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놀랍게도 i7급은 저 5900X와 멀티 성능이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유출된 자료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잘 모르겠어 거기다가 또 i9급은 590X하고도 견줄만한 멀티 성능을 보여주더라고요 유출된 자료를 봐서는 하여튼 그런 걸 봤을 때 그리고 인텔 관계자가 보이는 자신감을 봤을 때는 11세대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괜찮게 나왔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나온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여러분이 기, 그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 단지 내가 게임밍 성능에 대한 자료는 전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게임밍 성능은 얼마나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진짜 몰라서 대답을 못해주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던데 그럼 1 2세대 물량과 가격은 어떤가요? 일단 물량은 전세계 동시 발매기 때문에 그냥 국내에 들어온 물량은 늘 들어오듯이 비슷하게 들어올거고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어 우리가 인텔 새 제품 출시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죠 와 i7하고 i9 프리미엄 붙는다 이번에도 붙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리셀러라고 하죠. 대파리들. 대파리들이 좀 뭔가 물건그 괜찮게 나왔다. 재밌게 나왔다 싶으면은 그걸 사서 어, 품절시켜버리고 찌끔찌끔 올려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장 다물 흐려 놓을 거예요. 인텔 관계자도 그걸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 문제 때문에 11세대가 기대는 되지만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당장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유출된 자료에 보드 가격도 꽤나 고가로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 여튼 돈이 많이 들것 같아요 12세대 설명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은 이번 달은 그냥 재미삼아 보는 CPU 가성비 어떤 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어, 이번에 뭐 사라고 추천 안 할게요 그냥 같이 한번 봅시다 590X는 뭐 이번 달에는 아직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12세대가 출시가 안 됐으니까 직접적 경쟁할 만한 CPU가 없어요 게임밍 성능도 거의 가장 좋고 멀티 성능도 거의 가장 좋습니다 다만 가성비 약한 커리가좀 있습니다 원래 가장 좋은 CPU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 가격적으로 웨이트가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에요 5950X도 그렇습니다 3950X는 이제는 진짜 단종인 것 같아요 판매물 하나밖에 없고 150만원 적혀있는데 실질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 보면 됩니다. 무시하면 될것 같고요. 5,900X 같은 경우에는 전달 음, 대비 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뭐 거의 변경이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죠. 여전히 뭐 청구 할인이나 카드 할인 같은 거 하다 보면은 50만 후반대에도 살 수가 있고요. 어, 렌더링 코딩 가성비는 5,900X 현실점에 참 괜찮습니다. 다만 게이밍 가성비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이거 왜그러냐면은 5,000 시트 특징이 5,600X나 5,800X, 5,900X, 5,500X까지 싹다 5% 안쪽으로 게임의 성능이 차이가 납니다. 3090을 받더라도 그래서 게임의 가성비는 별로 좋은 평가를 내기 어렵네요. 여튼, 작업을 한다 그러면 5900X도 괜찮은 c p u 긴 하죠. 현실점에 사기는 애매하지만. 자, 인텔에 그러면 10세대, 11세대는 어떤가요? 어, 10세대, 11세대가 12세대가 나오더라도 단종을 안 한답니다. 11, 12. 어, 뭐 헷갈리는데 여튼 <웃음> 9세대가 두개가 단종 안 한다고요 이게 그 얘기는 아마 12세대가 나오면 은 이네들은 할인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해요 당장에는 가격 변경이 없더라고요 지금 가격을 보니까 오히려 오른 애들도 있어서 그냥 팔려고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12세대에 집중할 생각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i 9는현 시점에는 사지 않는게 좋을 것 같아요 5800X는, 어우, 게이밍 가성비 전체에서 5등. 거기다가 렌더링 코딩 멀티 성능 가성비도 전체에서 3등입니다. 싱글 성능도 꽤나 괜찮은 편이고, 경쟁사의 i9하고 비교했을 때, 뭐, 흡사한 성능을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좀더 저렴한 가격에. 그래서, 진짜, 나는 뭐, 지금 뭔가 사는 걸 추천 안 하지만, 급하게 사고 싶다. 그러면 5800X는 한번 고려해 볼만 음. 합니다. 어, 그 다음은 이제 3900X가 밑에 적혀있는데 3900X는 지금 중고를 사든 새걸 사든 별로 추천 안하고 싶어요. 사지 마세요. 사지 마시고. 어 11세대 i7도 똑같아요. 지금 가격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세대든 11세대든. 이것도 가격이 오히려 올랐거나 아니면 뭐 기존 가격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뭐다 44만 정도는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업도 살만한 값어치가 없는 것 같아요. 5800X 대비 게이밍 성능 떨어지고 멀티 성능 떨어지고 싱글 성능은 뭐 어찌할 때 칠하는 제품도 있지만 근데 모든 면에서 좀 아쉽잖아요. 가격은 겹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굳이 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5600X 같은 경우에는 게이밍 가성비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 5600X가 거의 3090은 성능 자 없이 지금 시점에서 딴 CPU랑 비교했을 때 받쳐주거든요 그래서 어, 당장 진짜 급하게 사야 된다그러면은 5600X가 가장 적합하긴 해요 여러분이 30만원 투자할 만한 충분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서로 12세대 I5가 나온다 할지언정 보드나 쿨러, 뭐 랜가 다 생각하면 5600X가 당연히 더 가성비가 좋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당장 급하게 사야 된다면 5600X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000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냥 안 쳐다봐도 될것 같아요. 아마 내가 12세대가 나오면 이거는 그냥 삭제를 하겠습니다. 뭐 이거 실제로 판매를 안한 제품도 워낙 많고 기본적으로 성능도 큰 폭으로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쳐다보지 마시고요. 어... 라이젠 5700G 뭐 4750G 요런 놈들은 APU이기 때문에 기본적 가성비랑 거리가 좀 있어요. 안에 1030 수준의 내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코어 다이가 커지고 그다 보니 생산 비용이 올라가서 그런지 몰라도 음... 성능이 가격 대비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사무 용도로 사용하고 이제 멀티코어는 꽤 활용을 잘하는 사무 용도 간단한 영상 편집 이런 거할때 쓰고 그리고 그래픽 카드 요새 비싼데 굳이 안 달고 쓰겠다면 은 한번 고려는 해볼 만한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3000CG는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고든 새거든 별로 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라이젠 워낙 이거 싱글 성능이나 게임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게임을 조금이라도 할 생각이 있다면 이거는 그냥 제끼는 게 좋아요. 5600X 사세요. 그렇게 지금 상급 CPU들은 쭉 훑어봤는데 살만한 게 마땅치 않아요. 지금 급하게 사야 된다면 5600X나 5800X 정도가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 될것 같고요. 나머지는 싹 다... 아, 10세대 한번 쳐다보고 그 상황 봐가면서 구매를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미들레인지급 한번 보죠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 어요 정도급에서는 일단 대부분 6호를 가지고 있어요 뭐 6호 아닌 제품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6호고요 여기 5600X를 비교 대상으로 넣어놨습니다 위에도 있지만 여기에도 있죠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5600X가. 워낙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위에 올려서 비교 대상으로 썼다고 보면 돼요. 보시면은, 음, 성능은 5600X가 압도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꺼가지고, 안 사면 됩니다. 왜요? 뭐, 5만원, 4만원, 만원, 이래 차이 나는데, 이 성능 차이가 꽤 크거든요? 게이밍 프레임 차이가 10% 가까이 나죠? 멀티 성능도 사실 다른 애들하고 비교해보면 5%에서 뭐 10% 정도 벌어지고 싱글 성능은 비슷하게 따라온 게11600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1 1 6 0 0 오히려 가격이 더 비싸. 모든 면을 따졌을 때는 5600X가 정말 괜찮은 포지셔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설픈 가격 가지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25만원대부터 한 30만원대까지는 이거한테 다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꺼내려보면 이까지 다 삭제돼야 되는 거죠. 뭐 i5, 3600, 5600G, 9 6 0 0 이런 거싹다싹다 싹다 그냥 5600X한테 잡아먹힌다 보면 돼요 그래서 5600X 사세요 요거 구매 그냥 고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은 뭐는 살만한데요? 여기서 1만 400 정도는 살만합니다 1만 400 같은 경우에는 22만원 뭐 저번 달 대비 2만원 올라가지고 뭐 살만하다고 말하기도 좀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딴 애들하고는 그래도 가격 편차가 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만큼 성능이 떨어지지만 진짜 나는 뭐 너무 좋은 CPU가 필요 없고 그리고 그래픽카드들 달더라도 3공0 0 이상 달 생각이 없다. 그러면 1만 400 쓰시면 될것 같아요. 보드 가격은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일단 1만 400은 기본 클러로도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찌 됐든 가성비는 조금 더 좋은 제품입니다. 등수도 그렇죠. 가성비 등수는 얘가 1등이네요. 근데 돈 진짜 5만원, 6만원 더 투자할 수 있다면 약간 유가 있다면 5600X 가는 게 맞습니다. 어, 그리고 그 밑에 들그 밑에 들은 음, 뭐, 고려 가구치도 없네요. 여기, 9400만 좀 싸고, 나머지는 22만원쯤 다 넘는데, 30만원쯤 되거나. 이 1,400한테 다 잡아먹히거든. 맞잖아요. 얘 꺼가 쭉 봐요. 1,400한테 다 잡아먹히죠. 얘가 96%, 98%니까. 게임의 성능을 보든, 뭐, 멀티 성능을 보든, 사료공지가 멀티 성능은 살짝 이기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거한테 거의 다 잡아먹히기 때문에 밑에 급은 볼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급 시작은 1,400부터입니다. 1,400 아니면 5,600이에요. 뭐, 딴거 진짜 재고 할 것도 없어요. 어, 그러면은 여기는 진짜 간단히 끝나네요 딸랑 요 제품만 추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600 아까 위스 추천했으니까. <웃음> 그리고 이제 엔트리하고 메인스트림. 남은 거 보면요. 음... 만1 10, 빼고는 또살게 없어요. 이것도 정말 간단합니다. 만1 f 나만 105F 둘 중에 하나 사시면 됩니다. 둘 중에 싼 제품으로. 요거 두개 차이점 가끔 물어보시는데 없어요. 차이점 그냥 0.1클럭 차이. 만1 0 f 가 높습니다. 그거 빼고는 모든 면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둘 중에서 그냥 싼거 쓰시면 돼요. 현실점에서는 만1 10, f 가좀더 싸기 때문에 10만 주고 이거 쓰시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텔 CPU의 역사에 대해서 올려줬는데 이만1 10, f 가 6,000... 700이나 7700까지도 이기거든요. 어집자는 9세대 i7, 이런 거살 바에, 중고로, 이거 그냥 10만 주고 사서, H510 보드 6, 7만짜리 꽂고 쓰면은, 훨씬 게임 성능, 멀티 성능, 작업 성능이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에 진짜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최근에 계속 판매되는 거,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APU가 필요하다면또 AMD APU 가격들이 다 올라가지고, 이1100노만 10, 쓰시면 될것 같아요. 1100 10, 노말이, 뭐 점달 대비 오르긴 했는데 15만에서 지금 16만 6천원 올랐거든요. 이 정도면 큰폭 올랐지. 10% 정도 올랐죠. 10% 올랐지만 그래도 나머지 애들이 그 APU가 너무 노답이라서 4350G나 3400G나 아니면 3200 이런 것들 다 너무 노답이라 그냥 1100 10, 노멀이 그 다음에 가성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추천할 제품은 너무 쉽게 정해집니다. 1만0 OF 1400F, 5600X, 5800X 여기까지 이번 달에 정말 급해서 PC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시면 됩니다 아마 12세대 나오면 요것들은 조금 할인하더라도 워낙 그 평소에 가성비가 좋았기 때문에 몇만안 떨어질 거라서 약간 손해보는 느낌 있을 수 있지만 한달 먼저 사용하고 사용료 조금 냈다 생각하시면 넘어갈 수 있는 뭐그 정도의 가성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합니다 총정리 한번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총정리입니다. 첫 번째 하이엔드 CPU 구간에서는 전체 가성비 1위는 5600X가 차지했습니다. 저번 달하고 동일합니다. 5600X는 가격 대비 게이밍 성능도 좋고 가격 대비 멀티 성능도 좋기 때문에 뭐 차후에 12세대가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손해보지 않는 CPU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달에도 여전히 살만한 제품으로 꼽아드리겠습니다. 아, 가성비 2등은 3700X가 차지했지만 사실 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렌더링, 인코딩 가성비가 워낙 좋아서 높은 득수를 차지했지만 게이밍 성능은 사실 큰 폭으로 떨어지거든요. 진짜 큰 폭으로 떨어져요. 게이밍 가성비가 지금 보시다시피 1등하고 2등하고 편차가 너무 심하죠. 얘 2400인데 얘 3000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3700X는 게이밍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요. 게이밍 성능도 그냥 떨어지고. 요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조금 더 좋은 거 쓰고 싶으면 성능 뭐 써야 되는데요. 그냥 5800 쓰세요. 5,900도 이번 달에는 추천 목록에서 뺄게요. 5,900 정도 가격이면 인텔 1 1세대 살만한 그런 포지셔닝이기 때문에 빼야 될것 같고요. 대충 이렇게 정리됩니다. 5,600 혹은 5,800 정도에서 하이엔드 CPU를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텔 제품은 싹다패스하겠습니다 지금 11세대, 10세대 가격을 전혀 수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고 11세대가 나오고 그걸 사시거나 아니면 12세대 나왔을 때 혹시나 10세대, 11세대 가격을 내려주면 그때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메인스트림 CPU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가격이 크게 오른 뒤로 9월, 10월 달에도 여전히 오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i5 라인업이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 여전히 안정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라이젠 3600 시리즈도 가격이 오르고 난 뒤에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5만원 내린 건 내렸다 하기 어렵거든요. 이거 원래 18만원까지... 싸게 팔던 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이브는 살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차라리 5600 쓰세요 5600 쓰시고 i5 갈 바에 그나마 i5 중에서 살만한 제품 은 14000F 정도까진것 같습니다 요거 정도 쓰시고 어, 조금 높은 그래픽카드 본다면 그냥 5600 쓰시고 어, 그렇게 양자태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엔트리 메인스트림 구간은 괜찮아요 가격이 한번 망가지고는 안 돼, 복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100F 10, 쓰시거나, APU가 필요하면 1 10, 1 0 0 n 만 쓰시라. 여기서, 끝! 아, 설명이 너무 간단해졌네. 단투해지고 어쨌든, 당장 여러분도 요 펴보는 게 그리 재밌진 않을 수 있어요. 치고받고 싸워야 재미가 있는데, 인텔은 그냥 10세대, 11세대는 싸움을 포기한 형국이에요. 하지만, 한달 뒤에 1 1세대가 나오면, 진정한 싸움이 시작되겠죠. 어, 그 때, 얼마나, CPU 시장이 재밌을지 런지뒤짐지고 같이 구경합시다. 어, 기업끼리 싸우면 소비자는 언제나 웃는 법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는 더 알찬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